펜픽 준비 끝났어요! 펜픽 만나볼수죠자 오늘 두번째 경기 펜픽 네.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VTA 맹독사 벤으로 시작합니다. 고대 티탄 나올게요. 아마도 태엽장이를 자르거나 본인들이 이제 선픽을 할때 벌처스로는 태엽장이를 가져올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죠. 태엽장이가 최근에 1픽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는 영웅입니다. 예, 변하네요 그렇죠. 네. 역시 편하네요, 먼저. 그렇죠. 역시 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전제 경기를 하게 되면, 일경기에 조금 까다로웠던 영웅들을 위주로 이제 네. 저격변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리치를 잘라도 되고, 아니면 이전 경기에 원래는 되놓으면연금을 자를 수도 있는데, 10총만. 이전 경기의 그 연금의 갱킹이 그렇게 효과적이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 네. 네. 아마 리치를 자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이곳저곳 조갱무진 움직이긴 네. 했습니다만 네. 성과를 네. 얻어내기가 좀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루빅의 어떤 시너지 연계 플레이가 아쉬웠죠. 아무래도 연금술사와 어 연금은 네. 네. 자르네요. 네. 그냥 자르네요. 그냥 까다로울 수 있는 영웅을 배너라고 있는 EOT고요. 자 이전 경기 데브레프 선수가 연금 수사를 활약을 했습니다. 연금 수사가 진짜 까다롭습니다. 네, 벌목꾼을 그냥 가져올지 아니면 뭐 수정의 여인도 충분히 우리나라 리그에서는 많이 나옵니다만 아마 좀 고민할 것 같아 연금을 가장 먼저 가져오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 이전 경기 참아 차... 벌목꾼 가져가네요. 어, 자 브린트에서는 아, 벌목꾼을 선택을 했습니다. 야또한번 이제 벌목꾼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인데. 네. 뭐 이번 경기에는한번더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 경기의 벌목꾼은 진짜 초중반에 네. 힘을 아무것도 쓰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놈이 좀 많이 챙기지 못했어요. 왜냐면 초중반에 힘을 쓰지 못하면 상대가 치루광의 지팡이 다 두르고 나왔을 때는 그다지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초중반 그막 그러니까 서로 막 아까 이전 경기 때도 포탈로 지고 오는 거 이랬던 17. 구도에서 벌목꾼이 조금 재미를 보는 어, 시간제의 인자 저... 싸움인데 그게 미건 선수가 자는 게 중간중간에 그 강아 통리로 만화 탐배나 가지고 네. 못 네. 봤어요. 음. 그런 것도 정말 중요했거든요. 네. 자 미라나와 수정의 여인을 가져가면서 두 명의 영웅 피을좀 마무리치었고요. 벨티는 발목군에 이어서 두 번째 픽입니다. 자수정의 여인도 뭐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활용되는 영웅이에요. 그렇죠. 네. 급에서보터죠자뭐 네. 흡혈마도 나올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야 예, 펄마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예. 왜냐면 이전 이 다음에 벤카드 때길삼꾼을 벤해도 되니까 비사지 네, 예, 비사지도 충분히 좋은 픽이죠 본인들이 벤안할 거였으면 비사지도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구도긴 했어요 예. 네. 자 벌목꾼에 이어서 비사지 가져가고 있고요 폭풍령 벤 아유, 들어갑니다 자 미드레너를 활약하는 영웅 폭풍령을 풋풍용을... 전원했어요. 네. 자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리치. 얼굴 모양이 바뀌었죠 그치. 자 이어서 리치, 연쇄빈결로 네.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리치를 네. 변했습니다 폭풍형은좀 네.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런 네. 모습이죠 아 젊어졌어요? 이정형이 배드론하고 그랬는데 우선은 제가 네. 이전에 봤을 때 포풍형은 네. 앞머리가 네. 좀 없었거든요 <웃음> 그렇죠. 네. 네. 맹독사도 네. 약간 거 사인캐스가 맹독충이라고 방송 때 말한 <웃음> 예, 이후에 예, 예. 이거 <웃음> 그림이 예. 약간 정말 뱀처럼 달라졌어요. 뱀사장에 예, 올릴 정도로 예, 뱀처럼. 그런 느낌도 뱀죠? 좀 살아 있고요. 어, 멋있어졌어요. 예. 네, 자, 확실하게 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리치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벤준배가 있는 VT 아마 미라나를 먼저 가져온 이 o t 의피 때문에 벌쳐스는 조금 더 고민할 것 같아요. 예뭐 악몽의 그림자 그리고 이전 경기 언급, 언급 드렸던 뭐 그림자 악마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지금 계속 생각을 해야 돼서 네. 둘 중에 하나는 벤 카드로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이 멈춰놓고 신성화사에 들어가면 박쥐! 박쥐 기술 박쥐도 있었네요 자네 예. 네 번째 벤으로 박쥐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이어서 이 o t 의 벤은 외계 침략자 이러면 둘 중에 하나 다쳐올 것 같긴 한데 네, 연계 시너지가 어, 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영웅을 네. 과연 뭐 세번째 픽을 할 것인지 이미 수정의 여인이 또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그림자 악마 가져오던 악몽의 그림자를 가져오던 일단 신성한 어설만 들어가면 거의 한 명은 필킬이에요 네, 네 그런 구도라서 충분히 어떤 서폿을 가져오더라도 강력한 레인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미라나가 최근에 뭐 미드로도 많이 등용이 되고 여러 레인의 소화가 되기 때문에 조합에 따라서 그렇죠. 아마 그런 심리전을 위해서 먼저 픽을 한 겁니다 미라나는 네. 아예 로밍만 다니는 미라나도 자주 볼수 있죠 그렇죠. 네. 의미로. 그렇죠. 네, 그렇기 씨. 때문에 어떤 서포터들끼리의 시너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악몽의 그림자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볼목군 상대하기도 나쁘지 않고 비사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초반 누킹 데미지도 악몽의 네. 그림자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악몽의 그림자를 먼저 가져오면 벌처스론이 캐리를 흡혈만을 뽑기도 애매하고 볼목군도 애매해져요. 네. 예, 그 사슬 던지기로 나무를 좀 타고 괴롭혀야 되는데 일단 악몽의 소나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네 그렇죠. 역시 악몽의 네. 그림자를 가져가 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악무의 그림자를 가져갔기 때문에 뭐 아, 이러면... 수펴마, 길상군 네. 이런 영웅들 뽑기가 상당히 애매해지죠 그리고 루빅을 또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네. 되면 루빅으로 카운터를 쳐버려? 그냥 자, 근데... 궁을 뺏어버려? 예, <웃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 죽음의 소나기를 겨냥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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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술사 그러면 스턴 하나 들어가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뭐비사지가 여기... 슬로우 걸어들 수는 있겠지만 원서술사가 태양강을 더 이제 절묘하게 네.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묶어줄 수 있는 스턴기 하나가 지금 좀 필요해 보입니다 버처스런 아, 야 근데 이거 좀 애매해졌네요 픽이 나가세이렌을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악몽의 그림자 때문에 조금 껄껄 없고 네 그리고 지금 그냥 전투가 되면 오 레이저, 레이저? 네. 오. <레이저> 네 번째 픽으로 레이저입니다 그러면 나가를 밴을 해야죠 네 사실 레이저와 어떤 가장 시너지가 괜찮은 뭐 서포터를 뽑아라 한다면은 저는 그냥 두말 없이 나가를 뽑습니다 일부러 나가를 생각을 했는데 먼저 이제 그건 안 되기 위해서 레이저를 먼저 가져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네. 예, 마지막에 나가를 뽑기 위한 저, 자, 마지막 벤이 있거든요. 네. 자, 이호테 나가 벤안 하면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레이저 문제를 냈습니다. 여기에 좀 답을 해야 돼요, 이 o 테 자, 원서 술사에 이어서 레이저. 그리고 하나의 서포터 자리에 남은 상황. 네. 자, 마지막 벤을 어떤 카드를 선택을 할지. 자,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고민 좀될 거예요, 지금 네. 네. 어,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자,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충분히 상의하고 이게 c m 본드 하다보면 지금 이 타이밍에 남은 시간동안 영초상을 하나씩 다아잘했어 역시 네, 네, 네, 네, 네, 네, 안 놓치네요 e o t 고티가 확실히 네. 예, 읽고 있었어요 이 수를 그렇죠 서문제 해답을 바로 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잘 됐다는 거죠 네, 네.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나가를 가져갔을 때 우리 삼레인과 맞붙어 봤을 때 어떤 딜 견적을 알겠지. 좀 뽑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수정의 여인과 악몽의 그림자도 초반 딜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비사지가 있으면 딜 개선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아, 네. 예. 그 영혼 없으면 마지막 한타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픽입니다 길쌈꾼과 나가스 에렌을 서로 마지막 팽카드를좀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벌목꾼이 아니면 고민도 안하고 자연의 예언자 같은 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지금 스턴기는 많아요 조합에 네. 스턴기보다도 뭐 푸시력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백업을 올수 있는 그런 영웅이 지금은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자연의 연주가 떠오르는데 벌목꾼이 떡하니 지금 막 로봇 타고 있으니까 이거 좀 애매하고 자 마지막 픽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태 먼저 첫번째 일스타트 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경기만 잡아내면 4강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바람 수찰자도 <숫자를> 괜찮아요 <목운> 예 바람수철자도 충무리 예 가면 무사, 야, 이 예. 예. 이거는 이렇게 되면 둘둘 가겠다는 거예요. 미라나와 악몽의 그림장 한 세트. 수정 여인과 가면 무사 한 세트 해가지고 네. 아마 세이프 쪽에 수정과 가면 무사를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네. 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자, 가면 무사를 꺼내 들면서 이오티는 다섯 개의 픽을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자, 레이저에 이어서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브이티. 자, 이렇게 되면은 벌몬 콘을 가면 무사와 수정 여인 레인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미라나와 악몽의 그림자를 뭐 괜찮은 3 레인을 보내가지고 버철스로이 조금 이득을 오, 볼 참. 구도를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네. 아마 마지막 서포카드를 보고 레인은 정말 것 같아요. 둘둘 가도 강한 조합인데 상대가 강력하다면 둘로 보내기 좀 애매했을 때는 충분히 과감한 선택을 또할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사실 지금 좋은 서포터는 루빅이긴 한데 뭐 이전 경기에서 보초스러니 루빅과 볼목군의 활약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루빅을 가져가기는 조금 껄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네. 아, 루비, 루비익을 가져가면 사실 뺏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성한 아살, 악몽의 그림자의 죽음의 소나기, 뭐, 가면 무사의 스킬들, 그 다음에 수정의 여인의 동상. 네. 뺏을 거는 일단 많긴 한데. 그렇죠. <웃음> 야, 이, 진짜 정 고민하면은 오히려 챔 같은 영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챔 예, 같은 영웅을 뽑아서 그냥 초반에 어떤 스노우볼링을 위한 그런 어떤 전개도 괜찮을 거 보,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리, 루빅이 아 진짜 양날의 검 느낌이 좀 나요 지금은. 예. 네. 이전 경기 때 임팩트가 너무 없었어서 떡볶이에는 오더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패배하면은 좀 탈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자 지금 어...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브이 팀입니다. 상대는 감염무사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제 한정의 픽을 남겨두고 있는 브이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아,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에는 사. 밤에. 네 그렇네 그네아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웃음> 보다는 그냥 괜찮은 정글로 하나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밤에는 <웃음> 사도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영웅. 중에 하나죠. 네. 네. 자 이렇게 10개 픽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라나와 수정의 악무의 그림자 용기사 가면무사를 선택하고 경기를 이어나갈 준비하고 있는 UTM 하요자 오늘 v t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거든요 네. 자 이번 경기 혼신혜님면 다해서 경기를 지금 몰아쳐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상대의 픽을 보고 최대한 이제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10초 남기고까지 고민을 할 정도로 네. 마지막에 파멸의 사도를 뽑았는데 어? 이거 활용 잘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이번 마지막 픽으로 자 VT에서는 파멸의 사도를 로 지금 선택을 했고요. 저는 캐리로 지금 레이저를 꺼내 들었거든요. 그 사이에 경기 좀 있게 났습니다. 이 사치 대결의 시작, 캐슈나. 전투에 나설 준비를 해라. 경기 시작하습니다 VT가 레디언트, EOT가 다이어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자, 탑 레이처로 전원 올라가고 있고 상대는 바텀 레이처로 연막 물약까지 쓰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EOT는 일단 판미네사도가 초반에 정글링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에 모조리 다 레벨 높은 크림이 생성되는 곳에 어. 와딩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VT 게이밍은 약간 초반 오인노타 인베이드가 무조건 재미를 볼수 있는 구독이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마 경기 운영을 하지 않나 싶어요 예. 와딩을 아마 다 할겁니다 역시나 약간 이제 고랩지역에다 와딩을 하는거죠 예. 네. 네. 네 보시면 알겠지만 EOT의 걸음거리가 훨씬 가벼워 보이죠 이게 언제든지 만나면 이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뭐 따로따로 퍼져가지고 와딩 다 하고 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여러분 장학으로 안쪽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와딩을 했고요 그 위에 빠져나갑니다. 가염무사가 탐내줄을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파멸해서도가 있는 조합은 본인들의 시작되는가? 정글을 지키는 게 맞는데 이게 지키고 있었어도 지금 5대5 초반 싸움은 이 o t 의가센 조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이거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알아채리고 디워드잉을 하던지 아니면 상대 정글 존으로 이동하는데 정글 존은 지금 갈수 없는 구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정글에서 디워 딩을 어떻게든 단시간 안에 해줘야 됩니다. 서포트리가. 그 네.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네, 이거 화면에서도 노리러 가는 거예요. 이거. 자 신속함 얻고. 자 들어가 준비하고 있으면 미라나 같이 움직여 줍니다. 뒤로 가서. 이야 자 신속한 탈출. 자첫 번째. 안전 신속 탈출 파케 용기져. 아, 기가 막힙니다! 예이 시너지! 악몽 걸고 난 이후에 신성한 서 꽂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실패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근처에 뭐 크립도 없었던 상황이고 이러면은 야. 와이기 아, 네. 오면은 격차 많이 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여기서 뭐 들어가서 사냥조차 좀 불가능한 상황 네. 원소수에 잡혔기 때문에 파미네사도 미드로 가서 셰을 먹고 있는데 퍽클링 해줬어요 야 이거 너무 네. 꼬였는데요 파미네사도는 먹을 크립이 없어서 계속 어쩔 줄 몰라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퍼스트블러들 미드레이너에게 줬고 원소가 나오자마자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와우 어. 다시 야, 한번 신성해서 들어가죠 오늘 비건이 장난 아니에요 거의 이니시에이팅 거의 뭐 네. 100%의 그런 네. 활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야 진짜 저거는 좀 맞추기가 힘들었죠 사실 예 이거는 3개 더 파메 파메 도와줘야 되는 구도였어요 지금은 예. 아니 미건 선수가 오늘 좋아요 진짜 컨디션이 보니까 실수가 예. 거의 없네요 오히려 예. 진짜 너무 완벽하게 죽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저거 한방이 치유물력 한번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딜 교환 한번 한거고요아 원소도 문제지만 파밀의 사도가 지금 더큰 문제입니다 예. 네. 저 이게 좀 빠른 파밍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네. 상대는좀 와딩을 살았기 때문에 2분 디자인이 안데요네 2분인데 아직까지 1레벨이에요 예. 그리고 일단, 일단 언급 드린 것처럼 원소술사를 쓰고 있는 나호 선수가 지금 과스를 두개 찍었네요 과스 두개 이제 구을 하나 찍어서 한파에 지금 일단 스킬 투자를 한 그런 모습이죠 예. 원래 웩스에 좀아예 이초트에 많이 찍는 그건데 막태 자신 있으면은 굳이 저러지 않아도 되고 위우에동사해다 품탈탈! 아어자 위로! 야 지금 사슬던지기를 안찍었나요? 네. 네. 아, 이게 왜그러냐면 상대가 감염무사와 수정의 여인이면 웬만해서는 고반성 기계갑을 하나에다가 사슬던지기를 하나쯤을 찍어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예, 회전날을 찍었다가 호딩이 지금 체력에 빠졌습니다 네. 아? 네. 자 그나마 지금 목숨은 건졌습니다 물약 활용하고요 어, 게다가 이게 볼목군이 초반에 만화가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뭐 CS를 먹거나 아니면 경험치를 아, 먹는 선에서 알렸어요. 물병을 확보를 네, 네. 해야 저 레인을 유지하는 아 유리형이 깁니다 이거 정글링한 대게 계속 영상 뒤에서 이거 지금 디워딩이 미나야! 야! 진짜 오늘 미거! 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아 이게 물론 잡진 못하는데. 예. 이러면 뭐 무서워서 저기 지금 왜냐하면 정글 저크립이 마법 면역 크립이잖아요 진흙골랭 네. 그러다 보니까 평타로 무빙샷하면서 때리고 있는데 신성로에서 나눠놓고 걔다 맞았고 음. 그리고 이제 감시라도 두개 까는 디워니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얘겁 먹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제 목단가 좀몇 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걔네가 역시나 평온에 지면 수중에 여인은. 언제든지 동상을 통해서 고대 크립을 솔로잉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대에 붙여놓고 레벨링해서 동상의 스킬 투자하고 또 괴롭히면 되는 거고요. 예. 자 상대가 좀 정글링 하는 그 상황에서 자 여러 차례 네. 갱킹을 시도하면서 파멸를 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한파에 데미지를 투자해서 상대가 계속 지나야 하려고 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 한파로 순식간에 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콰스가 두 개나 한파가 좀 아프게 박히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익조트를 안 찍기로 유명한 나오는 조트를 그렇죠. 그 찍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네. 또뭐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조합의 어떤 구성 자체도 아니에요 근데 네. 조합이었어도 아마 나오는 안 찍었을 거예요 네. <웃음> 네. 음, 네. 그렇죠. 확실히 좀 미드레이너 중에서는 특이한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해도 평타 대미가 낮아도 막타를 잘 먹어요, 진짜. 네. 나우 선수가 그런 피지컬 특권님 보면 퍼블 주고도 지금 CS가 하나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동일해졌고 지금. 네. 저 막타를 놓치지 않고 좀잘 챙기고 네, 있어요. 잘 먹어요, 진짜 막타를 나우 선수가. 네. 그런 능력은 정말 타고났어요. 자, 근데 갱킹에는 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워낙 강력해요. 한번 제국이 당하면은 이건 뭐. 도망갈 수도 없거든요. 네. 자 파멸의 사도가 좀 시어스님 1 1개좀 가져오고 고요 네. 그리고 용기사의 큐슬킬 붓고 숨결이 의외로 체감적으로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미드에서 용기사에게 종종 이제 솔킬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네. 딱 6랩 찍었을 때, 고령 형상 됐을 때, 이제 스턴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 명만 빼고 와가지고 스턴 연결을 해주게 된다면 웬만하면 필필 상황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 그런 상황 조심해야 될것 같고. 지금도, 네, 지금도 타이밍 되니까 어. 지금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뒤로 가고 지금 빠지죠? 자, 시야에 좀안 들어오는 게좀안할게요 어, 네. 그건 잘 빠졌네요. 네. 보니까 캐스트 선수가 거의 캐리 위치에서 경기를 하네요. 미드레이너가 아니네요. 네. 오늘도 뭐두 번째 경기도 지금 가면 무사 고른 걸 보니까. 네. 야, 크립싹 제거해버리고, 타월 좀 압박해줬습니다. 이게 치유워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물론 치유형이 늘어난 건 아닌데, 네. 체력 대비 네. 치우기 때문에 네. 치유량이 네. 굉장히 네. 높죠. 치유 네. 효율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강한 문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동 속도도 빨라진 면도 있죠. 미건 오늘 오늘 어. 제대로 제기잘 풀어나가네요 미건선수가 어, 그 레이저를 지금 타이밍에 끌어주면은 예. VT가 너무 까다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한군데 잘 풀리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정글 초반에 야. 꼬였죠 탑도 꼬이고 예. 바턴도 꼬이고 진짜 이 선수입니다 미건 지금. 내가 왜 식스맨이야? 지금 예.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 그럼 그렇죠. 어, 그렇죠. 내가 예. 지금 메인이라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경기력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러면은 한 선수, 필리핀에서 오지 않은 선수 네. 안와도 될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네. 계속 그러니까, <웃음>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요 경기력이 좋으니까 내가 네. 네. 그 선수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아, 경기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본 적도 없잖아요 하민의 사도는 네. 중립세력이 잡혔는데 이거는 잡혀는 게 네. 아니라 아.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네. 때 그냥... 아이템을 다 사고 그냥 일부러 네. 죽은 걸 거예요 대회 네. 네. 그렇죠. 예, 때 사실 그렇죠. 잡히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일부러 마을 갔다 오는 시간보다 아이템을 예. 다 써도 골드를안 남기고 일부러 죽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크림의 체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크림의 체력을 보면은 이제 화면을 사다 하다 보면은 간간이 이제 진짜 막타 한번 때리면 저 크림 잡고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크림의 어떤 체력을 보면은 가득 차 있으면은 거의 일부러 죽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죠. 아 근데 이 OT가 전체적으로 정말 단단해졌네요. 네. 지난 시즌과 사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뭔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자 네. 우선 이 갱킹 떠난 타이밍이 또 기가 막혀요 자 킬까지 이제 미드 잡아낸 이후에 레이저까지 끌어낸 성공을 했고요 사실 지난 시즌의 EOT도 4강에서 스타테일이 말도 안되게 고막표너 그 선수가 MP 선수가 백도 다니면서 역전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안됐으면 진짜 이 o 도 지난 시즌에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데 그때보다 더 세진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그렇죠 자 손발도 좀잘 맞고요. 거기다 운영 능력까지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제 필리핀에서 온 어, 마크 필러까지 이렇게 안정감을 더해주며, 네 정말 금상첨화가 됐죠 지금. 예. 시스도 좀잘 먹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원소술사가 그래도 좀금 만한 게 네, 가져오긴 했습니다. 첫 번째 키를 내주고도. 자, 첫 번째 파멸인가요? 이게 예. 오레벨이 아니네요. 예, 오 네. 어 그러면 네. 자 들어가서 그림자 잡아내고 자 이거 비사지기 비사지가 영렇죠자 아, 잡아내요 지금요 네 볼목군 백업 먹고... 좋았고요 네, 자 이번 백업 타이밍 좋았습니다 저, 두 명을 좀 잡아내고요 네. 자 쫓아갑니다 쉽게 무너지는 않습니다 따라갈 힘이 있어요 야 잘하네요 네 어느새 CS에 역전했네요예 네. 네, 용기사가 밀리기 때문에 물론 좀 불리한 상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불꽃 숨결 용기사가 맞춰도 이게 체력이 금방 차니까 네. 사실 디교환하도 싫어요 저러면 여기만 기와비까지 스스로 주봉선수 정말 당당하게 용으로 변신해서 과장으로 와드까지는 끼면서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고요 네아 이거 감염무사 너무 크는데요 그렇다. 물론 감염무사가 중후반까지 네. 후반까지 정말 막 맵을 지배할 정도의 캐리력이 있는 영웅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반까지도 많은 재미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지구로 의북 이후에 아가리며 우리 빨리 뛰면 괴롭긴 하거든요. 이 네, 예. 네.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자,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날 체력이 네. 아닌 게다행이네요 오, 오오의가도 파맨의 사 예, 연속배. 오. 네, 체력이 차 있어서 위상 변화가 있었고 둘이 많은데다 파멸의 사도가 체력이 좀 높은 영웅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지금 무리를 안한 겁니다. 자. 네. 네. 체력이 한반 정도 깎여 있었으면은 한번 들어가 봤겠죠. 네, 근데 체력이 네, 가득 차 네, 있는 예. 상태이기 어? 때문에. 어, 전략이 파. EMP? 하지만 이제 벌써 도약으로 나갔고요. 자 빠져 나갔습니다. 예, 역시 웍스 쪽으로 찍네요. 네, 나우선수는 맥스 웨이죠 원서 주사. 예. 한만 파는, 네. 뭐, 장인이라는 평가가 지렇게 있어요. 맞습니다. 오! 틴업! 분들 칼날 이후에! 이이 갈리듯이 갈리거든요정리 아. 네. 네. 네? 죽고 나서 네. 공을 키 네. 했는데 너무나 늦었죠. 아, 까지 미드도 밀렸고요 자 탐레안에 이어서 미드 일차타임까지 파괴가 됐습니다 네. 활약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홀드 차이에 자 삼성 각까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가면무사가공타임될 때마다 더욱더 갱킹을 할수 있는 그런 구도고 용기사도 역시나 고려영상이아 1초당 20에 추가 데미지를 도트 데미지를 주다보니까 네. 총리 탐오프시에도 괜찮은 조합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용기사가 어둠의 검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가지로 뭐 계속해서 싸우자라는 마인드로 간다면은 이오티가 불리할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줄을 한번 꽂고 나서 상대방의 어떤 공격력을 뺏고 나서 전투 시간이 좀 길어져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끝낼 수 있는 딜량을 이오티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파멜의 사도도 6렙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 어디 갱킹을 한 번쯤은 성공을 해야 아이템 나누는 가 빨라지거든요. 와드를 다 깔아놓고 파멜의 사도가 보이기만 하면 지금 악몽의 그림자와 신성한 화살 그리고 이제 미란의 신성한 화살까지 바로 때릴 준비 하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화면에서도 입장에서는 경기하기 네. 싫을 정도로 짜증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크립이 없는 레인을 벗어난 이런 허벌판에서 싸우게 된다면. 아, 이거 놀고 있어요. 이 타이밍에는 네. 리전 갔을 때 가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어옵니다 <웃음> <웃음> 야, 아 이거 <웃음> 저 무슨? 아니 게임이 잘 되다 보니까 그냥 일단 쏘고 보네요. 예. 걸어주면서 어? 아 근데 이거 잡지 네, 못하죠? 이렇게 하면 안되요. 아, 아 그럼요. 어, 어, 예 이거는 오히려 말릴거 같아요, 따라가면. 예. 안 가는게 낫습니다 근데 이게 파멸의 사도를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겠지만 첫번째 파멸 궁을 이런식으로 공치면 기분 정말 나빠요. 어, 어, 어 저비사지감염무사 어, 왔어요. 예. 네. 아 이거 지금부터 굉장히 편안하시죠? 빠르거든요. 자 파멸의 사도 궁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강력하게 마니다 어, 오호, 어, 어. 좀더 살아났습니다. 어? 네. 아래 맞은거 아닌가요? 다른 영웅이? 크림이 맞았나? 소리, 아크림이! 예. <웃음> 소리가 났었거든요 예. 예. 자 지금 야. 뒤에서 치유하느라좀 깨알힐을 해놓고 있고요꽉찼죠꽉찹니다 이게 박차죠, 박차입니다, 박차입니다, 이게 또 이게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어차가요. 릴리는 절대 못 부셔요 보세요 예. 아까 전에 거의 거체로 가빠졌던 지금 밀어놔서 깍찼습니다 이대로 미는거죠 이대로 예. 하면 자. 없으면 그대로 곱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네 안갈 이유가 전혀 없고 다 이제 공의 쿨타이밍 돌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싸울 것 같고요 어? 신성해서 낚뿌면서 샤워크포까지 가시는 길에 미리 쏘는데요 네 어. 예. <웃음> 하나님 걸리면은 죽는 거예요 뭐. 자이차 타고까지는 밀립니 이게 진짜 원소가 회오리 다 날리고 EMP 적 제대로 들어가면서 걸목분이 중간에 제대로 파고들지 않으면 이거는 승산이 없는 전투거든요 네자자자 회오리 회오리 안 맞지 않았어요. 아, 네, 이러면은 다 빼버립니다. 네. 원소 들어온 타이밍은 지금 대 잘하고 있어요. 아, 밀어내기만 해야 돼요. 지금은 한타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b d 게이밍. 지금 하수인도 나오지 않았죠? 네, 하수인이 나와야 그나마 이제 원소 수사가 띄워주고 나서 연속 스턴이 네, 들어가면서 조금 더 좋은 한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야 저... 반면에서 너 너무 고생하네. 어, 지금 6레벨. 좀 돌면서 지금 파밍을 좀 하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네 계속 들어와요. 가만 내버려둔 예. 가면무사는 정말 이제 아가님의 어까지 네.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구도고 네. 어둠의, 그리고 검 어둠의 검을 갖기 네. 때문에 이렇게 되면 먼저 어둠의 검을 쓰고 들어가고 나머지 네명이 뒤를 쫓아가서 네. 가면, 가면무사의 군까지 이어지면서 또 상대방을 소규모 전투에서 이기는 예, 그런 그렇죠. 구도를 가면서 고령형상으로 타운까지 부수겠다 네, 이런 지금 작전인 겁니다 그렇죠 네, 용기사가 파멸의 사도에게 꽤잘 버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검이 지금 상황에서 좋은 이유는 그냥 은신하고 들어가가지고 고령형상치하고 상대 스턴 하나 걸어버리게 되면은 용기사에게 파멸의 사도에 궁극히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이오티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파멸의 사도가 이파멸을잘 써야 됩니다 용기사에 들어가면은 예, 그 전에 회오리가 많이 맞아야 돼요 네. 네, 원서 회오리 지금 유리 신성으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니시에이팅을 걸만한 상황이거든요 탈빛트입니다실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몇 명이 다른 레인으로 밀라나 마그로 네. 빠지면 여기 그냥 밀릴 는데요아오오들어죠 순삭이야 순삭까지 아 이건 너무 세요 네. 어쩔 어, 수가 없습니다 예, 용의 골에 걸린 이후에 막 용의 순결까지 그냥 완전 들어가면은 아, 그냥 죽어요 게다가 가면 무사가 제자리에서 궁 들어가면 뭐살수 있는 용이 없죠 네 예. 사이드 푸시를 밀라나가 계속해주고 나머지 네 명이 반대편을 밀는 아 너무 좋습니다 어... 그냥 지금 자, 마라는 일단 잘 뺏어냈는데 네, 그래도 불리한 건 여전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바텀 레인 하나의 레인에서 모두 다 경험치와 골드를 나눠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로샨 가나요 로샨? 이게 치유워드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치유워드로 일해주고 역시나 링켄 신성화사는 링켄을 뚫어버리고 마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턴 장시간 걸어놓고 치유워드 뒤에 깔아놓고 불안하게 가면서 또 이제 아이기스 들고 또한번이차타워를쿠시하는 그런 구도죠 자 택탱이 되죠 자 뒤에서 지금 뭔가 눈치채고 들어오는 어, 상황인데요 파멜의 사도가 지금 궁을 쓴거 아닌가요? 예. 파멜의 사도가 궁을 쓰면서 지금 전투가 된거예요 전투가 됐죠 어... 어, 이후에 근데 이게 재밌는건 아 전자기파 예. 네 수정의 의인은 좀 위험해 보이고 악몽의 어. 관자까지 이후에 자... 들어가죠 분노의 칼라로 갈면서 자 연속되기 타이밍 재산 중에요. 가면보다 궁험에 오히려 역으로 예. 밀립니다 이거. 가면보다 부 장마. 자 이거 들어갈만한 조연 소백이 있거든요. 아우 지금 수정해오리만 맞아 나쁜 상황이라. 예. 예. 자 일단 로션은 가긴 어려워요. 네, 우선 적금 예, 적금 적금 적금 자 우선 첫 번째로만 잡아 끄는 거예요 진짜. 예. 예. 악몽의 그림자가 밖에서 방을 아, 미라나가 방을 봐주다가 아 이제 막게 되면서 화면을 예 이렇게 된 거고요. 게다가 용기사의 어떤 궁극기, 고령 현상이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EOT는 그냥 무리만 하지 말자 라는 모델가 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의 파멸에 예, 파멸까지좀 빠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악몽의 그림자가 다시 돌아왔고 용기사의 궁이 돌아왔고 연속백기가 쿨이 다 왔기 때문에 쟤네가 만약에 로션을 막으러 오면 우리가 이번 싸움 무조건 이긴다는 계산이 서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유하게잘버머 어, 이후에 로션까지 가져갑니다. 네. 알겠어, 손에 넣었어요, 감염무사. 야, 이게 이런 상황에서 레벨이 감염무사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아가님의 우리 떠버리면, 와, 이후에는 정말 답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로샨까지 가져가 있는 상황 전체적으로 레인이 전부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네. 차이는 5대 3으로 근소한 스코어 차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타워 상황이나 아니면 은 골드 수급 그 다음에 아이템 상황을 봤을 때는 EOT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고도꽤 벌어졌을 거예요 네. 예, 타워도 1차 다 밀렸고 뭐 오랜 시간 동안 일단 벌처스러는 다섯 명이 뭉쳐있게끔 강요시켰던 IOT 운영이 좋았죠. 로샤닝도 좋았고. 네. 예. 야 지금 미다스 같죠. 네. IOT 해머의 악몽의 그림자가 미다스를 가면서. 그다음 요즘에는 어떤 세금이 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포터 두명 중에 한명 정도는 미다스를 가서 뭐그 다음에 코어 아이템 조금 더 부유하게. 와. 야 들어가시자 비사들. 근데 이게 지금 백업이 왔고. 예. 네. 아 이거는 IOT의 족건이겠죠 위험해, 야, 얘귀 지금 그나마 잘 밀쳐낸 거예요. 아, 그래도 아직 위험해. 자 스톰 자이에앨이 들어갔죠 고려 영상 열어가면서 튀어버립니다. 네. 만약에 굉우폭번 아니었으면 진짜 두명다 잡히는 사이즈였는데 네. 일단 밀어냈습니다만 이게 추격의 예도도 잡혔고 네. 이렇게 되면 2차터와 비도 어렵겠는데요 맞기? 네. 그렇죠. 아 알기 쉽게 가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거 무리하면 바로 연속뱅이 써버립니다. 자차력지 체력 소진 거의 가비 차있는 상황이거든요. 밀면서 치어와도또하아버리면와 네. 네. 아, 아, 어, 와 아, 우와 자, 자 손아내. 안모개 소나기 어, 파멸! 파멸! 어, 파멸 좋아요! 파멸 좋아요! 네. 파멸 네.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RGS! RGS! RGS가 있어요! 아아.. 근데 지금 파면안었으면 가면무석 예. 궁에 일자로 녹을뻔 했거든요 그렇죠 자 궁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추격할때도 이거 조심해서 따라 아, 야돼요예 예, 이거 너무 호기있게 달려들면 오히려 벌처 쏠름이 위험해요 자용기사각전 끊긴 상황에서 뒤로 불러서고 있는 e 오티고요자 무리하지 않습니다 야 레이저를 먼저 끊어주겠다는 움직임 자체는 진짜 날카로웠죠 네 지금 상황에서 보처스론의 레이저를 끊어주고 나면은 이제 평타로 딜을 할수 있는 영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어, OT의 어떤 노림수는 날카로웠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그래도 또 한번 뭉치기 만들었고 타워 책을좀 줄여 놨고 뭐 많은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가면 무사가 아가니메오를 뜨기 전까지 말리지만 않으면 이후에는 주도할 수 있어요, 전투 결과를. 그래. 네. 자, 판단 아... 쪽으로는 가면 무사와 미라나가 전가고 있고요. 저 여기 원선스 혼자 있습니다. <웃음> 예. 예. 분노의 네. 칼날 네이 m p 를 맞지 않기 위한 <웃음> 노력이었는데 네저 상태에서는 이제 마법 매력이 되니까 네. 뒤로 빠지는 소비적인 운영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v 티 자, 용기사가, 자 용기사가 지금 어둠의 검이 있으면 용기사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명이 뒤따라 오면서 또한번 소규모 전투에서 킬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일단 고려경상에 의해서 두 번째 타워을 하나 더 미는 그런 운영을 하면 지금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예. 적극적으로 싸워서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요 뒤, 네. 그러니까 어둠의 검을 갔을 때좀 재미를 봐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갱킹을 주도해야 됩니다. 지금 왜 이런 왜 이런 식으로 어둠의 검을 쓰고 가서 자. 스턴 걸면 이거는 어 냄새를 와. 나우 선수가 예 하지만 네. 근데 근데 사, 하지만 사거리 예. 안에 아 이게 지금 예. 웩스나서이 속이 너무 빨라요. 예. 위상 예. 변화도 있고 싶어. 예 위상 변화도 있고. 그래서 지금 눈치를 좀 빠져나갔습니다. 네. 가면무사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빠졌던 것 같네요. 분명히 이제 고령상을 취하게 되면 스턴 사거리는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자신의 딜로는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뒤쪽에 가면무사가 있었다면 아마 스턴 걸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일단 유령보행을 또쓸수 있는 맥스트리라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건. 지금의 어떤 갱킹은 실패했다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용기사는 계속 이런 식의 운영을 보여주면서 네. 2차 타워를 추가적으로 가져간 어떤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어, 이런 거 아까 전기육수로 바로 네. 먹었어요. 자 탑레인까지 밧턴레인 좀 밀어붙이면서 상대방에게 좀 이차 타워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글 졸음 나을 수도 없는 불이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한 탄을 어떻게 끔 어떻게 하게 끔 제대로 띄우면서 파멸이 가면무사에 들어가고 가면무사를 잡아주는 그런 전투가 돼야 되는데 네. 자 가면무사가 빠져 있다 오는 그런 흐름이라서. 그런 것도 좀 어려워 보일 것 같고 판매 싸움에서는 이리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 그냥... 길이 한, 나와서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아 네. 예. 그냥 빠지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대의 공격기를 빼먹고 다음에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수정이 아, 여이라 음. 끌어줘야죠. 네. 수정의여인는 지금 맞습니다. 예 너무 머뭇거렸어요. 그냥 예. 다시 돌아왔고요. 네. 네. 자 지금 돌아서 빠지는데 상위의 톱네는 가면 붙어 거든요자 레이저 어, 빠진 어, 거 보자마자 악몽의 손아귀 있거든요. 들어왔어요. 들어가서. 자 비사지도 비사지도 위험한 게어 그나마 하수인 컨트롤 잘했네 지금 궁극기가 있었어서 네. 하수 어 비사지 하수인이 스을 걸지 않았으면 추가로 잡힐 뻔했습니다 저비에도좀 네. 레이저 주사하고 있습니다 후 연속 빼기! 아무아파 정이 어분대칼날싸아내 끄트머리 걸렸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렇 어, 레이저기 수, 때문에 수, 한 방에 죽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래도 이게 참 살아나기 좀 어렵죠 나왔네요 네. 아가님의 원. 자, 미드에던 레이저까지는 끊기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으면 보이테. 안될 수도 있겠네요, 체력이 네. 이게 쿨타임이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 가면무사의 궁극기가 무조건 한타 때는 무조건 벌어지고 전투가 일어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마크필러 선수가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화려한 어떤 그런 경기 스타일은 아닌데 굉장히 안정감 있어요, 좀 캐리랑 좀 어울리는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저 확실히 좀 따낼 수 있는 찬스에서는 키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계속 나오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어 빠질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제대로 빠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파밀사도 또한 어둠의 검트리를 밟으면서 와 은신 상태에서 일단 파면을 걸고 한타를 열려는 그런 템의 운영으로 가고 있는데 예. 그 전에 2차타워가 어떻게 어떻게든 좀 버텨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이 자,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는 티거든요안 음, 그래도 정글을 돌기가 힘든데 예. 2차타워들 다 내주고 나면은 이제 정글은 아예 못 먹는다고 봐야 됩니다 아, 아 그렇죠 아니, 초반에 너무 말렸어요 네 초반에 계속 뭐, 와딩 다 해놨었고, 나중에 뭐, 사냥 좀하려 그러면 계속 신성을 하서 나라고 이러니까, 네. 너무 잘해줬죠, 아래쪽에서. 네. 그렇죠. 캐마가좀 확실했습니다. 파멸사로 말리기 그 작전이 성공을 했어요.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이것도... 또... 네. 아, 이것도 아쉬운데요. 네. 궁타임한번좀 날렸습니다. 네. 좀 네, 거의 지금 거의 굶다시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들어가고 나면은 무조건 가면 무사는 킬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파멸 쓴걸 보면, 이 OT는 오히려 공격 타이밍을 잡아버려요. 네, 정국 으로좀 움직일 수가 있죠. 자, 만화 다팔렸어요 <웃음> 네. <웃음> 다시 저희 뒤에서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대기 예. 들렀다가 다시 한번 이제 포털 타고 탑을 함녀서 아마 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파밀 빠지는 거 보면. 무조건 치유하드는 있기 때문에 이 조합상 예. 무조건 타워를 밀려고 할겁니다 자 밀로 들어가 위치업 수정형까지 와이코야디아네 용기사가 있습니다 네 용기사 있으면은 뭐치유하드 없어도 워낙 이제 몸으로 받아내면서도 타워 잘 밀어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치유하드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거고요네게다가 파멸이 없기 때문에 자치유하드 깔고 충분히 압박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EAP때문에 마나가 좀 많이 빨려서 그래서 어 이거! 돌아가는데요! 아...조심해야...조심해야 아, 아, 어, 어, 돼요자 정전기 연결 들어가면서 네. 사과 공격력을 백 뺄고 스나 레이저 네. 네. 일단 연속 빼기도 돌아왔고 악몽의 그림자가 한 명을 아예 소나기로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구도라서 조심해야 되고요 네자 네. 레이저에 이제 줄이 꼽혔을 때도 바로 염동력으로 빼내주는 그런 플레이도 깔끔했었고요 자, 뒤에서 네. 또노르고 있죠 연속백기 타이밍 돌아왔거든요 자 크립 얼마 없을 때 들어가면 예. 거의 뭐 웬만하면은 한명 내지는 두명 잡을 수는 뒤에서 연속백이 신성화살까지 뒤에다 들어갔어요 기가 막힙니다 EOT 어, 테스트 전 아크릴러 선수님 확실하게 뛰어올리고 있어요. 진짜 진입 타이밍이 합니다 예쁘게었어요. 그렇죠,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너뜨리는 그런 움직임, 그 선택, 그 판단이 뛰어나네요. 영웅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순식간에 딜을 노리는 그 움직임 에 마크 힐러 선수의 움직임에 자네명의 영웅이 쓰러져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3차 마지막 타워까지 내줄 수 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뒤쪽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저격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예. 그 그렇죠 네 에이, 마지막까지 좀 보고 있다가 그 노림수도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엄청난 일을 챙겼습니다 그렇죠 화면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고 벌로꾼이 있는 조합은 앞에 두 명의 영웅이 맷집 영웅 역할 해주면서 뒤에 있던 비사지가 계속 이제 영원옥수 데미지를 쏟아 붓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겠고 먼저 누계구 시작을 싸움을 걸어버리니까 아예 할게 없었죠. 네. 자갈아버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웃음> 이거는 로션 가도 되고 돌려 꺾게도 돼요. 사실. 네. 자 로션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시간을 제일 0기 때문에 에아지 지금 서없없다하하라라옆 옆에 고크크한 한번 렀렀다 다시 한 한번 유할할수있있충충히히한 그렇죠. 한번 여여어어의의을을쓰용용사가 싸움을 걸고 이후에 로0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0 0 0 0 0 0 0 0 0 0 0이이는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들어버리고 UMP 쓰고 시간 끌리면 오히려 더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 이득을 취하지 못할 거0 0 0 해서 로0을 가는 거거든요 네이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VT도 예상을 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무사가 이제가 분노의 칼날을 썼을 때 딱히 잡을 만한 영웅이 없다는 것도 지금 일단 벌초스러운 게이밍의 조합에 약간 단점이에요 약점이고요 어? 네. 화살? 화살? 어! 또 땄어요! 네, 정리됐죠! 뒤에서 연속백이 들어갑니다 네 파멸을 아 못살아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용기사에게 파멸이 들어가도 용기사는 그냥 때립니다 예. 때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미가 없는 파멸일 수 있어요 들어가죠 자 그리고 레이저가 치루광을 좀 믿고 덤벼봤습니다만 역시나 안목의 소나기는 치루광을 뚫어버리니까 예. 딜 하나도 어. 거의 못했고 일방적인 자. 경기가 두번째 경기에서는 빚어지네 EOT 정말 음. 셉니다 도망가기 예. 바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야 마지막 감염무사 빅이 기가 막힌 예. 가 되는군요 결국에는 예 자, 연속 빼기 쿨이 돌아오는 그차나에또 키를 아, 따내고요 어, 연속 스턴 이어지고요 <웃음> 예 팀의 운영이 참 좋습니다 치고 빠지는 것도 잘합니다 아, 야 호네아가리까지 또 빠질 척 걸어줬고요 하하하하 어, 어, <웃음> 아, 아, 아, 아, 마지막에는 아. 마타가 마무리 했죠 예. 형타가 네자 네. 뒤에서 그냥 이 노린 움직임, 노림수를 가지고 오는 걸 지금 EOT에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오히려 타운타를 네. 날려요. 네. 진짜 이상적인 한타였어요. 오 어, 더블 데미지까지 네. <웃음> 예 로션 빨리 먹으라고 예. 예 더블 데미지 나왔고요. 그렇죠 자 시간을 단축해주는 더블 데미지 뭐 전체적으로 EOT 네. 쪽으로 많이 웃어주고 있어요. 네 많이 기울었습니다. 뭐 물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투대 더블 데미지를 쓰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은 너무 편안한 가운데 로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흐름이 돼버렸습니다. 자 네. 모든 레인 자체는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 레인 정리하자지 바쁘고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네 하시인으로 체크를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늦어 보이네요. 네, 다들 이제 진영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샨은 포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면 가면무사가 다시 한번 아이디스를 들고 갑니다. 자 여태 굉장히 당이졌는데요. 야 가면 무사가 16렙이라 03이라서 궁이3렙벨 연속 빼기면 이거는 서폿 둘은 싸우자마자 녹는다는 라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의 체력이면. 네. 야 게다가 또 이제 만타 도끼 나왔고요. 네. 미건 선수 일단 날리고 보는 거예요. 갈고리 걸렸거든, 날리고 뭐. 걸렸거든, 요나 불이고. 네. 걸리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아이템 가는 것도 체계적인 게. 승기 잡으면 바로 네크로노미콘 가면서 시간을 끌지 않으려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도 좋아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소. EOT고요. 뭐다잘 컸습니다. 네. 네. EOT 해머는 지금 다섯 명의 영웅들이 다 성장을 잘 했고요. 야, 이거, 자, 그, 그 시간을 안 주죠. 예, 유령보행 뭐쓸 수도 없어요. 예, 한번 여기서 스턴 걸리면 연계기로 바로 끝납니다. 그렇죠. 예, 다음 추가 스킬을 시전할 시간도 안 주고 있습니다. 공중으로한번 예, 더블 타이밍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움에 의해서 지지를 선뜻 못 치는거지 아마. 버튼수 게이머들 머릿속에도 공정만 아마 공정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할 것 같고요. 자, 더블 데미지 아직 아끼고 있죠. 주몽 선수. 한번내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한타가 딱 벌어졌을 때 아마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잡을 때 썼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평영까지 깨고 있습니다 네. 고개로 내밀 수가 없죠 원소수사가 아, 거든요한명 지금 잡힌 상황에서 위로 네. 들어와서 평영까지 깨고 네. 있습니다 네. 속전 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네, 네, 돌력닫기 네, 지금 네. 노으로 지켜볼 금지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서 미드타워 압박 가죠 네네 네, 그러는 동안에 가면 무사의 어떤 연속 빼기에 쿨타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돌아와요 들어서. 여기 밀고 다시 한번 부딪히기 전에 돌아오죠 <웃음> 나가지며도 나비공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 나와 나왔네요. 해피해보자고요. 어우, 갇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와 이게 뭐 한타 버릴 때마다 상황판 다 너무나 이 OT 가 네. 좋은데요. 아이기스까지 네, 있습니다. 네. 어태라도 좀 해피까지 하는데 거기다 아이기스까지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게다가 지금 네. 이제 뭐 분타 데미지로 많이 줄 수가 없는 데다가 마법들은 본능 칼날을 일단 무시해 버리니까 정말 가면 무사 아, 혼자 정말,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구도죠 네. 네. 지금은 그냥 치워와서 끌고 빙글빙글돌면서 네. 들어가서 야, 이렇게 사내동병을들려가고 안에 들어드는거예요속백에야 근데 너무 이게 호기있게 되어서 지배를 보지 못했는데 자, 갈아버리면 되니까 그래도 이게 또 무서운거죠 평소에 예. 지금 아프고요 아 용기사 네, 몸으로도 받아주고있고요예파멸이들이 몸으로는 매치브는 버티고 있습니다 예. 자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오... 다시 싸움 되는거거든요 체력이 오히려 예. 올라가고 있죠 리젠이 예. 높아서 용기사가 <웃음> 패시브 때문에 파멸로 줄어드는 거 외에도 치우와드도 있고 그냥 막 차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체력 아 거. 걸렸어요. 저희는 아. 갈 준비하고 있죠. 예, 이거 이대로니다 예, 이대로 예. 예. 다가행을 예. 이대로 아.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네, 래 네. 네. 자유태 파멸사도 잡아냈고요. 뭐 지난 시간 동의 전하기까지. 예, 자용 기사님 정리를했습니다 미드타워까지는돌려 깎기 시도 중이에요 네. 4명이 아웃습니다 이제만 벌복권이 나왔습니다만 네, 네, 이 화력이 감당인의 내기는 역부족이죠야 여기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예, 저는 티...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빈틈을 좀, 좀 찾기 어려워 줬네요 예. 네. 뭐 네. 모든 레인이 안정감을 네. 찾았고 네. 중요한 어떤 중반부터의 운영이 일단 빛을 발하고 있고요 네. 뱀픽도 너무나 잘해주면서 상대의 의도를 마지막에 알아차리고 본인의 의도들을 만들었던 것들 여러 가지가 좀 완벽해졌어요 그렇죠 네비사지와골목크을 이제 겨냥을 했던 취재! 네 취재! 경이끝났습니다